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포켓몬고 컨텐츠 한번 해볼건데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뮤츠 그러니까 뭐 로켓단이 또 새로 업데이트 되는데 네. 그림자 뮤츠를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의 에마 따릉이와 함께 나왔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웃음> 아니 타이밍 봐나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그냥 그냥 일상 유튜브예요 나오자마자 막 비가 한 방울씩 쏟아지더만 왜 어, 이렇게 와요 아, 이제 지금 리더들 세 마리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 또번개 친다 난리 났어 <웃음> 진짜 이게 첫 <이게>, 쳐들소리 <웃음> <차도> 들려요? <웃음>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지금 심지어 우산도 안 갖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도무지 바로 그치 비가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치 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스페셜 리서치 해보면은 고로켓단 리서치가 생겼어요 또그 전에 지금 또 샵에 가보니까 이거 뭐 엄청난 패키지 그대로 팔고 있더라고 레전드 박스 3600코인 이거 질러야겠다. 자, 로켓탄. 지금 리더 좀 찾아 봅시다. 아, 하필 여기 금방에 다 없어. 아이고, 뭐, 지나는데딱 꼬라지가 오늘 개고생하게 생겼네요. 어라? 뭐야, 이 소나기였어? 또 바로 그쳤네? 아나 우산 왜 샀어, 그러면? 아니, 지금 9 0 0원 주고 산 건데, 이거 지금. 역시 인생. 알수 없는 변수들의 연속이에요. 아니, 이놈의 아니면 아니라 때문에 또한건 하네요, 이거. 다 그쳤어. 아휴 됐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리더를 찾으러 왔어요 제가 지금 대박 명당을 찾았거든요 보시면 와 리더가 한 스팟에 지금 두 마리나 있어 여기 거의 뭐로켓단 기지다 누구부터 잡아볼까? 리더 시에라 오랜만에 배틀 해보네요 일단 한번 살짝 스쿼드 파악 좀 해봅시다 깜깜이? 악타입이네요? 어? 악타입이면은 같은 악타입끼리는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은 스페셜 어택 하나 막아주고 깜깜이 녀석 어림도 없지 그대로 잡아버려 자 다음 누구야 어 얘는 또 비행 타입이라 안 먹히는데 쇼? 잠깐만 비행 타입이면은 뭘 갖고 와야 돼 효과가 별로야 에이 그래도 12 8로 한번 밀어붙여 보자 잡을 수도 있어 따라다라다따라다따라다따라다라다따라다따라다따라다따라따라다따라따따라 어, 격투 풀 벌레네요. 아얘센거 봐. 잘하면 이길 수는 있겠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들어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헬가라. 얘또불 타입이네. 오케이 지진 먹어. 너 이제 방어막 다 썼잖아. 이 노아. 큰거와요 지진. 인 이건 아다리가 잘 맞았다. 아무거나 막간했던 건데. 자,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깜깜이. 잡아볼까요? 써세요. 지금 리더 세 마리 다 잡는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잖아. 짭주기. 짭삐주기들이 계속 저를 낚시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돌아야 된단 말이죠. 잠깐, 리더 클리프는 뭐가 떨려나 격투 메인이 격투인가요? 와어 데미지 왜 이렇게 세게 들어가 이거? 어림도 없어요 잘 가고 자 다음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 잔뜩 채워놨기 때문에 이거 안먹어라이 자식아 아크로백시구나오 이거 뮤츠가 열리라는데요? 여기서 기술 죽더라도 기술 한번 쓰고 또방어막 뺏겨내고 주, 죽는 게 나아 어이! 그렇지 얘까지만 예, 한 마리만 더찹 그렇지 뮤츠 핵사기고요 마기라스네요 누가 찐마기라스지 한번 붙어보자 염엄염엄염염밀어전입니다아 잠깐만 뭐야 왜 같은 밀어전인데 너는 왜 효과가 네. 굉장해 와 아니야 기술로 기술로 버텨봐 사이코 키네시 사이코 브레이크 와, 힘없는 아 이건 이건 졌다 리더클리프 공략 파티는 바로 뮤츠 그리고 격투 타입의 괴력문 마지막으로 불로 메가진을 시켜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어차피 뮤츠가 초반 두 마리까지는 그냥 컷 하거든요 좌. 맴매 이거는 한대 맞아줘 응 간지럽진 않네 조금 아프네 그 <웃음> 로벳 그 로벳 사이코 브레이크 가메다 막아봐 막아봐 한방 더! 사이코브로 한방만 더! 한방만 더 써줘! 으악! 자 방어가 다 뺏기고 갈땐 가더라도 그렇지 깔끔했다잉 찹! 찹! 자 다음 아니 괴력몬을 한번 해볼게요 데미지가 좀 들어가나? 오묵직해 효과가 굉장한데요? 여유로운데? 안되겠다 이거 메갈 리자몽을 마무리 드가자! 아왜 효과가 별로야? 그래 서로 효과가 별로면 블러스트 번이나 먹어. 블러스트 번. 지고 어쨌든 레이더 클리프까지 격파. 아 섬. 오그림자의 동무는 좀 귀한데요. 매겨 섬 잡아 버려. 똑같. 그렇지. 오케이. 이제 한 마리만 더 리더 알로만 잡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현재 8시 58분인데 3시 6시 9시 때그 로켓단 풍선이 나온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알로까지 딱 나오면 깨금그 자체지 와서 9시가 넘어서 로켓단 풍선 나왔네요 제발 알로! 아. 자현재시간 9시고요 제가 원래 싹다 그냥 당일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이 동네 한 바퀴를 싹 돌았거든요 때마침 알로가 근처에 나왔네요 아니 너희 자식 어디 갔다 온 거야? 쌈산들의에 입취 투들고 있네? 어? 어 이게 서로 효과가 별로네? 괜찮아 이러면 은 CP값 높은 제가 더 유리합니다 일단 패응난 막을 거야아 역시 비슷한 상성일 때는 티피카 높은 게 짱이야 다행히 역상 허은 아니라서 캐리할 수 있겠는데? 삼산들레가샵샵샵찌르것좀 많이 세다 어째? 음 헐? 그렇다면 뮤츠로 마무리 메모리 아 뮤츠 하나 잘 키워둔 거 아주 쏠쏠하게 쓰고 있어요 어, 사이코 브레이크! 마무리 치요 사이코 브레이크 잘 갔어요? 오! 어 입지트는 처음인데? 이 녀석은 쓸만하다고 들었어요 무조건 깔끔하게 잡아줘야죠 오케이 이제 리더 알로까지 잡았으니까 남은 건 그림자 뮤츠를 갖고 있는 비주기 녀석과의 배틀만 남았습니다 그전에 개체값 한번 살짝 보고 가자고요 아잇. 비주기를 찾아라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바로 앞에서 비주기가 두명이나너 비주기 맞니? 여기 비주기 맞다고 해줘. 어. 야 역시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저한테 혼날 준비됐지. 로와아 일단은 최정인 멤버들로 한번 구성해가지고 가봅시다. 그림자 어, 뮤츠 내놔. 어또 페르시온이네. 잠깐만 이거 페르시온이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 야이 뮤추는 야, 안 된다. 뮤추는 안 된다. 압출은 안 된다. 예 예. 근데 펜시온이타이밍 뭐야? 그렇지. 막이라서 센거 보소. 냠냠냠냠 마고 마고 마고 때려 버려요 페셔로테. 어림없어 <웃음> 뭐 약해 그 정도로. 그렇다면 나도 큰거 간다 기들. 쩝쩝쩝쩝쩝쩝. 근데 뭐 어차피 얘도 막을 거니까 상관은 없죠. 서로 한 번씩 교환하자고. 찹찹 찹찹찹 찹. 이 기술적에 한번더 쓰기 전에 마무리 줘야 돼. 고르치. 강철이면의 자식아. 가라 메가 리자모. 강철 어, 어! 야 이거 소름 효과가 굉장한데? 아 이거 상상이 좀 애매하네 이거. 블러스트 본으 일단 나도 한 번. 뚫. 녀를 꺼내는 게 아니었나? 우샤! 우샤! 오샤 아! 삼산드래로 찹찹찹찹찹찹찹찹찹, 그렇지? 너 어, 어, 어, 실력 없는데? 와 얘는 왜 이렇게 기술 빨리 쓰는 거야? 아야, 어, 우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은 우리 삼산드래가캐리하나 설마? 자, 세차기 휘둘러 너도 이제 막을 거 없지. 혼나 바라 한번. 밥. 오케이! 아 그림자 뮤츠 들고 있구나! <웃음> 마무리는 우리 뮤츠가 가자! 아, 장장 거의 뭐 이틀에 걸쳐서 비 쫄딱 맞으면서 했던 그림자 뮤츠 레이드 성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CP값이 1500만 넘으면 된대 과연 CP값 아니야, 너 CP926은 솔직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야, 혹시 몰라. 나 아직 희망 잃지 않았어. 어, 이거 네 그림자 비주기 레이드는 뭐한 방에 잡히는 건가 보네, 원래? 개틀값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림자 미추 너의 얼굴을 보여줘. 뭐지? 어? 어, 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CP값은 좀 낮긴 한데요. 이 정도면은 화풀이 해방할만한데. 아, 별의 모래가 12만 개가 들어가요? 뭐라고 겠다 질러보자. 변신. 오, 포고알머지 이거 또한건한 한 건가 설마? 오늘까지만 화풀이를 입게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와 에... 이거 포고알머지 또한건 했다 아 별모래만 날렸어 이거 그냥 기술 머신 스페셜 해가지고 입게 하면 되는 거잖아 와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다 까먹었어 아 레전드네 진짜 화풀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림자 뮤츠 획득 성공 뭔가 굉장히 찝찝했다